Q! 끄러운 끄러운 끄러운 끄러운 끄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본인 끼러운 끼러운 끼러운 끼러 우리 러운끼잖아 순이 순이. 아 내가 연애하고 싶은 순이랑 결혼하고 싶은 순이를 <웃음> 매겨주세요. <얘기해줘야. 웃음> 아 듣고 있다. <웃음> 자 일단 아 내가 연애, 예전에 우리 일일 하... 뽑을 수 있었어. 연애하고 싶은 아, 순이 4위는아 연애하고 싶은 순이 네 사위부터 골라야 아, 돼? 네. 아3위3위 하자. 알겠어 3위 3위. 4위. 아니 1위부터 하자. 1위만 뽑아. 아 그래, 그래. 1, 일 위만 뽑을게. 내가 삼사위 그래. 너무 잔인하잖아. 삼사위 아, 너무 잔인해. 나 이때 진짜 상처 받았는데 우리 네 명이 있었을 때. 나한 번도 뽑힌 적 없어. 언니들한테. 러는이야 아, 잘... 야, 야 너는 나 연애. 왜냐면 하고 싶다고 연애하고 싶은 사람, 헤린이가 1위 뽑았는데 뭐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사람이. 그래서, 뭐지? 그래서, 뭐지? 그래서, 뭐지? 그래서 <웃음> 재밌는 거야. 그래서 4위까지 하는 게 재밌는 거야. 조용해 주세요. 저기가 촬영 중이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아, <웃음> <웃음> 어, 연애하고 싶은 사람. <웃음> 네. 우선 1위는 네. 아, 1위는. 기다려 봐. 기다려. 아, 연애하고 싶은 있어. 사람 1위. 아, 내가 4위는 누군지알것 같은데 1위가 힘드네.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타 봐. 기다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엘리. 뭐라고? 어 짜잔. 어? 언니. 언니. 언니. 이런 거를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꼴찌 마는데. 난 꼴찌 마는데. 이위. 이위. 언니 우리 모습 되게 추해? <웃음> 어... 제가 상황을 드릴게요. 본인이 남자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남자였을 때. 어. 그래서 딱그그 그 멤버와 한 사람과. 저 엄청 바다, 그 바다 보이는. 아, 오션뷰? 어, 오션뷰? 오션뷰. 오션뷰에 엄청 좋은. 오션뷰. 아니, 호텔이란 소리 안 했는데. 오션뷰. 야, 야, 야, 야. 내 모든 걸다 쳤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왜면 4위요. 어왜 4위야? 젠좀 어려워. <웃음> 지켜드리,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물어 그지안 왜 들은 게더 싫어. <웃음> <웃음> 어, 좀 어렵대 어렵대. 뭐라고? 좀 <웃음> 어려워. 아, 음, 아 그러면 음, 1위는 엘리온좀 아, 아. 쉽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 뭐. <웃음> 아, 뭐, 아, 뭐, 아, 뭐. 내가 내가 다기 쉽겠다. 어. 어, 아, 어. 언니 더러워. 스타일로. 아그면 결혼하고 싶은 순위 1위에서. 아 결혼은 1위는 희연이. 아! 내 기분 좋 <웃음> 방금 안 긁히지 았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할까? <웃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느게졌지 아! 누나 진짜 못 봤어 아니야 아니야 그에 기분 좋은 기적으로 야놀 봐야 댄스 하는 <목소리> 아, 이 위에 저기 저 너무.. 기저 정화해 줘. 그런 거 저기 라 그런 거안기 저기 나도 저기 저 결혼 안 하고 싶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나다 저기 저기 다 싫어!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하고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기 어. <웃음> 난 웃으면서 했어.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여워. 아유. 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2위는 누구죠? <웃음> 2위요? <웃음> 겨, 결혼하고 싶은 사람 2위? <웃음> 아 이거 2위도 박빙이에요. <웃음> 꼴찌만 남아있을 거야. <웃음> 네. 이미는 어어 위치에? 아, 이미는요? <목노동> 응. 이위생위똑위고리님린이 이미 <웃음> şey, 네. 네. 멤버들 <목노동> 영상으로 확인했어요. 주시겠...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네, <웃음> 네. 네. 저희 공연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사이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응원 댓글 써보실세요야 놀자? 啊啊啊<笑><笑><音><音><音><音>